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봉입니다 도어즈의 슈퍼 하드 모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도어즈 고인물 코봉이가 안 해보면 섭섭할 것 같아서 얼마나 어려울지 기대해주시고요 슈퍼 하드 모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가볼까? 오케이 레츠 하임! 고고고고고고고!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하드 모드! 오! 벌써부터 아이템 딱!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키를 얻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뭐, 뭐죠 여러분? 뭐입큰게와 있는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열쇠.. Yes, <목소리> 아! <목소리> 뭐, 뭐. 뭐죠? 여러분, 뭐죠? 어, 진짜 당황스럽네네 어,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0 0 0이 아, 1번 키워야 되는데, 2번 키워서 죽은 거구나. 아, 있다는 데키 어? 아, 여,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아주 거기 숨어 있었군. 어, 어, 어, 어, 뭐야? 처음부터, 어, 요단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어, 무섭지. 이거 뭐야? 바나나 뭐야? 먹는 건가요? 으아! <웃음> <웃음> 어, 어, 어, 왜, 왜, 왜 이래, 여 여러분 <웃음> <웃음> 어, 바나나 바나나 밟으니까 데미지가 에, 에, 상당히 에, 상당히 많이 쌓이네요 오, 이건 뭐지? 잠깐만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에너지 드링크인가? 오, 지금 에너지 에너지 바 게이지에 뭐가 이렇게, 이거 또 뭐지? 십자 같은 건가? 십자가 같은 건가 오! 이거 뭐야 이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문 들어왔는데 정신 없네요 여러분 오, 5번 잠깐만 이거 던져볼까? 어? 어? 야! 오, 잠깐만 지금 뭐가 팡 터지긴 했거든요? 어? 어! 벌써 나와! 벌써 나와! 와 이거 뭐야 막 가자는 거야 지금? 와 10번 되기 전에 여러분 러쉬가 엄청 오네요 어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뭐야? 와! 어저 쟤... 쟤 스케치 목소리가 왜 저러지? 오 십자가 스케치 소리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약간 이벤트식으로 만든 맵이라고 하던데. 아우 아우 예. 어우 아우, 아우, 난리도 아니다. 아우 아우 정신 없어. 아우 정신 없어. 아 아우 저 아이즈. 아우 진짜 너무 싫다. 너무 싫어. 아우. 와우! <웃음>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 아, 아, 미쳐. 아! 미쳐! 미쳐! 미쳐! 미쳐! 미쳐! 아, 이거 지금 이기라고 나온, 깨라고 나온 게임에 이거, 어, 뭐야. 이거 도어지가 아닌데, 여러분? 아, 지금 몇연타을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어디서? 어이없다 진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좋았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사범 사범 사범 야 사범 아! 어 뭐야 뭐죠? 아 저걸 어떻게 피? 해아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타나 뭐 뭐야 소리가 자달라 여러분! 좀 캐릭터 이상한 거 지나갔죠? 어디야, 또 어디야, 또 어디, 어디야? 와, 여러분, 들 저... 와, 이연타로 와, 이연타로 27번 방을 향해 가겠습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먹지 말라네.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먹안 먹을게, 안 먹을게, 이빨 잡아먹게 생겼다. 아, 여기, 여기, 좀 만능 어스 아 열.. 아, 아.. 아.. 안 먹었는데 큰일 났다 왜, 뭐.. 어? 아니 어? 기.. 야 열쇠는 찾아야 되잖아 어? 아니.. 열쇠를 찾아야 된다고 잠깐만 어? 아니.. <웃음> 다가오지마 <웃음> 진짜 미안해 어.. 아, 어 <웃음>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어.. 어? 아? 아악! <웃음> 괜히 한번더 먹었다가 죽을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여러분 자 일단 빨리 열어 찾고 나가볼게요 자 와라와 오왜 이렇게 다양해졌지 얘네들이자 32번방까지 놀라지 말고 33번방 아우 아우, 아우. 잠깐만 어? 쉬었다가 할게요 아우 아우 비라도 좀 보고가자 아우 바깥세자 어? 아 그치 그치 시크 뭐 뭐야 시크 왜이래 오, 갑자기 툭 튀어나와. 뭐,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자동차를 타고 나오고 있어요! <웃음> 이게, 이게 말이 재니까 여러분? 와, 미쳤다, 미쳤어. 오, 점점 빨라진 소리야. 점점 빨라져. 어, 문, 문, 문어있어. 문, 문. 오, 바짝 야, 문. 오, 그거 앞에 색깔, 색깔 같은 것도 안 줘. 오, 오, 야,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와, 와, 쫓아와, 쫓아와, 뒤로 쫓아와, 뒤로 쫓아와. 어디로 가야 돼, 어디? 와, 잘 찍었다, 잘찍었다잘 찍었다. 잘 찍었다. 와, 쫓아와. 겁나 쫓아와, 지금. 와, 오, 오, 오. 쫓아오고 있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와. 여러분, 보셨죠? 제가 지금 잘못 찍었으면 바로 죽었어요, 지금. 자, 이제. 그쵸 그쵸 아야이 안에서도 너무한다 똥개는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 궁금한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더 빨라졌나? 어? 별, 별 차이가 없는데? 오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개를 찾으라고? 나 찾아볼게요 와 엄청 많다 다 찾았나? 다. 넌할수 있어 커봉아 똑똑하지? 자5876315742 2와씨 와.. 진짜.. 57번 방 기다려 뭐야 뭐야 뭐야 엠보시 엠보시 엠보시 온다 온다 온다 와, 엠보시 왔다 갔다 하지. 앞에 아이지 있지. 안에선 난리지. 진짜, 아. 아우, 어, 난리. 뭔 소리지? 또 와! 또 와! 와, 또 와! 와, 와! 다섯 번 왔어. 여러분, 다섯 번 왔어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치, 66번. 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제가. 아까 제가 구입했죠? 문 열고! <웃음> 다 먹어, 다 먹어. 와, 뭔 물량 이렇게 많아. 먹어, 먹어, 먹어. 마음껏 먹어. 다 먹어. 오늘 취해 보는 거야. 와, 7 0분 밖까지 왔어, 요 여러분. 자, 다 왔습니다. 범비야, 또 자동차냐? 자동차? 하하하. <웃음> <웃음> 간다. 간다. 안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섭거든. 자, 일단 하나 먹어줄게.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아, 이거 봐, 이거 먹어줘야겠다. 먹어줘야겠다. 먹어줘야겠어. 먹어줘야겠어. 어, 너? No.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노, no. 하... no. 어, 짜증 나. 아까 제가 78번째 방에서... No. 아, 아, 아, 아, 아, <웃음>